포로 시대의 다니엘의 영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로 시대를 보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 1차 포로 시기에는 시기는 기.605년 남유다 여호야김이 을때 바벨론 너브갓네살의 원년을 때입니다. 포로 대상은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 기족을 대상으로 포로를 보러 갔습니다. 성전의 약탈은 성전 기구들을 약탈하여 바빌론 신당에 둔다고 나와 있습니다. 2차는 bc 597년 남유다여호야김 적의연 바빌론 노부와네사 8년에 일어났습니다. 포로 대상은 에스겔의 왕 모친 안에 넷이 권세 있는 자들. 예루살렘과 백성과 방백과 용사 총1 0명 공장과 대장장이 1000명을 포로로 보러 갔습니다. 성전 및 왕궁의 곧, 물 약탈 성전금, 긴명을 해파했습니다. 3차는 BC 500, 586년, 남유다 시대기아 11년에 됐고요. 바빌론 노부간네사 19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프로대상은 시대기아 왕및진차는 국민을 제외한 모든 백성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어, 왕궁 성전 모든 귀인의 집까지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림으로써, 어... 성전 두기둥과기명들을 약탈해 가는, 같습니다 네, 프로 기한 시대는, 1차 시기에 BC 537년, 그레스 원년에 일어났고요. 지도자는 술발벨베가여우수와 기한의 목적은 성전을 재건하고, 재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고요. 기한의 계기는 다니엘의 활동과 기도로서 준비가 되었고요. 기한자는 49,897명이, 어, 어 기원하였다고 합니다. 이차 시기는, 어, BC 458년, 아닥사스다 1년, 1세 7년에 일어났고요. 어, 지도자는 에스라,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고, 성전 제사에 필요한 물질을 보충하면서, 율법의 교육을, 어, 기한의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한 계기는 에스다의 사건을, 불임절 사건을 통해서, 어, 되었고요. 기연자는 남자만 대략 1,775만 5명이 기원되었습니다3 0 0 0 c c 444년 아닥사스다 1세 20년에 느헤미야로 지도자가 느헤미아로 어, 기원의 목적은 예루 사람 성벽 중건과 공동체 질서를 확립하고 어, 되었죠. 기원자는느헤미아 1명만 기록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2011년 3월 11일에 일어났던 동일본 대지진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대지진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생되고, 그때의 상처는 지금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30년간 방제로 연구해온 히로세이타다가 재신약 차원에서 저술한 인간은 왜 제때 조망치지 못하는가라는 책에 동일본 대지진 당시 많은 인명피해가 난 이유를 그게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어, 동조성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 영화관 등 폐쇄된 공간에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 사고로 위장하는 시험 해본 결과, 대다수 사람은 연기가 실내에 가득 차도 피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구 지하철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된 일입니다. 그래서 혼자보다 집단으로 있을 때 피난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다수가 있으니 괜찮겠지, 다수가 선택한 길이니 올바른 길이겠지 하는 이런한 안일함이 멸망의 길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수가 간다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일 수는 없습니다. 생명의 길은, 길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분명하게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 어, 일제 식민지 시기, 시대의 시기에 어, 창시개명이라고 해서 일본식 성명을 강요하는 어, 이, 일본식 성씨를 정하여 쓰도록 강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저, 저쪽에 보이는 대구 지방법원의 창시개명의 공고가 나와 있는데요. 어, 그때 당시에 보면 어, 일부 친일파들은 자발적으로 창시개명에 응하기도 하였는데, 그러나 조선의 희망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다는 창시개명은 1940년 5월까지 창시신고 가구 수가 7.6%에 불과하자 조선총독부가 권력기구에 의한 강제법이 수정 유명인의 동원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그 비율을 79.3%로 끌어올렸다는 것을 우리가 자료 역사의 고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박종환 목사가 아, 정토의 이후 종교인가 부처님 오신 날이 맞아 아, 설교를 했는데요. 불교는 정토 세상 만드는 거다. 기독교는 뭐냐. 같은 말이지만 용어가 다르다. 하나님이 나, 하나님 나라 세상 만드는 것. 그시고 형제 자매 맞죠. 그래서 부탁합니다. 정토 세상 잘 만듭니다. 참고하십시오라고 박정호 목사가 어, 봉축법의식에서 참가해서 말을 전했죠.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어, 근당우리교회 그 이찬수 목사의 줄서교 중에 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무 한 그루가 각성해서 봄을 기다린다고 봄은 오지 않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성공에 대해 어, 신영복 교수님을 참 이런 면에서 존경하는데요. 저는 이분이 쓴 책이 참 좋습니다. 이분이 쓴책 중에 제목 중에 하나가 더불어숲 더불어숲 제목 안에 이 저자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다 담겨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욱 교수님이 쓴책 중에 비슷한 제목이 또 있습니다. 여럿이 함께 숲으로 가는 길. 여러분 그 더불어숲이라는 책에 보면 저자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더불어 숲에 되어 지키자. 나무 한 그루 각성하는 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더불어 함께 그 지도자 의스라에의 각성이 확성되는 이런 아름다운 함께의 정신이라고 어, 주일설교의 이찬수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과연 신년복 그는 누구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서울대 경제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경제학 석사학위를 시작하면서 아, 육군 장교로 입관하여 교관을 지냅니다. 아, 1968년 통일혁명당 혁명 사건으로 무기신형을 받아 구속되었다가 전형서를 쓰고 1988년 특별가석방으로 20년 2 0만 만에 출소하였는데 출소하였, 그 옥정의 시절에 경험하여 쓴, 써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1998년 월간 말 인터뷰에서 전향서를 쓰긴 했지만, 사상을 바꾼다거나 동지를 배신한 일은 하지 않았으며, 통일당에 가담한 것은 양의 의 명령 때문이었고, 형으로도 양의 에 따라 통일당 가담때와 비슷한 생각으로 활동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통일당, 통일혁명당 사건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보면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의 파도가 지나간 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가 일어나고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개입하는 등 국제정세가 급격히 변동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세계, 세계전쟁이라 세계 미국의 공격에 대한 위기감이 쌓인 북한 정부는 우선 자체의 힘을 기르는데 주력하기로 결정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방이었는데 1962년 12월에 개최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전군의 간부와 전군의 현대화,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 전국의 요새화를 주 내용으로 한 4대 군사노선을 발표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은 남한에서 혁명을 기대했지만 그건 북한이 일방적으로 지원해서 되는 게 아니며 남측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일어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반 반미혁명세력과 혁명 단결하여 범세계적인 반제 반미전세를 결성하고자 했고 1994년에 열린 전원회의에서도 이와 같은 방안을 3대 혁명역량 강화 방침으로 정리했죠. 이 방침은 북한의 혁명지이 강화, 남한의 혁명역량 강화, 국제혁명역량 강화에 강화를 내세웠으며 이는 북쪽의 민주기지를 강화한 뒤 주로 무력에 의지해서 남북통일을 달성하고자한 한국전쟁 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남쪽은 그 자체의 힘에 따라 남조선 혁명을 이으켜야 함이 강조된 것입니다. 참으로 무시무시한 발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주요 활동을 보면 북한 정부는 남한에서 살고 혁명이 실패한 주 이유가 바로 혁명을 이끌 당동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로서 북한이 만든 남조선 혁명론이 남쪽이 퍼지면서 지하혁명조직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1964년 3월 15일에 남한에서 비밀리에 통일혁명당 창단준비위원회가 조직되는데 당시 주요 참가자들은 김종태, 김질락, 이문규, 신정복 등이었고 이들은 지하신문, 혁명정선과 합법대중잡지인 청맥 을어 등을 발간했으며 대학가에서 학사주점을 운영하기도 했죠. 그래서 결말은 통역당 사건으로 북한에 가서 노, 노동당에 입당한 김종태, 김지락, 임명균은 사형에 당했고 신영복, 이지학, 오병철, 신강은, 정종선는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박성준은 15년, 김종태 아내는 임명숙은 1 2년을 선고받았으며 기타 임무들은 5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았다. 참고로 당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신영복은 전향서를 쓴뒤 1988년에야 가석방으로 출소했죠. 1971년에 체포된 윤학진 역시 무기념이었으나 이진년으로 감염되었습니다. 1969년 7월 10일에 통일혁명당 서울시 당 위원장이었던 김종태 사형이 집행되자 북한 측은 그에게 공화국영웅 칭호를 수여한 뒤 대규모 추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후 평양 정기기관차 공장은 김종태 전기기관차 공장으로 해주사범대학은 김종태 사범대학으로 바꿨습니다. 69년 11월 6일에 이문규가 사형집행을 당하자 역시 영웅치우가 치유, 수요됐고 아, 그러나 죽기 직전 공산주의였던 것을 이치친 김지락은 북한 정권으로부터 변절을 이유로 면면당했습니다 조직이 와야된 와야 뒤에도 통역당을 재건하고자 하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줄줄이 파각되고 1979년에 통역당 강원도 재건위회가 발각된 된 것을 끝으로 완전 소탕됐습니다 한편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1969년 8월에 당중앙위원회가 지하에서 조직되었고 1970년 2월에 당 선언과 강령이 발표되었는데 그해 6월에 통일혁명당의 소리라는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통일당은 1985년에 한국민족민주전선으로 바꿨고 방송 명칭도 구국의 소리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2003년에 방송을 중단했고 2005년에 반제 민족 민주전선으로 바꾸어 전존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남쪽이 아닌 북쪽에서 활동하는 유론당 체일 가능성이 높다고 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통일혁명당 사건이 미제와 남조선 파쇼 당국이 애국적 통일혁명당의 일부 성원들을 체포하여 사형을 비롯한 무기지역에 이르기까지 극형과 중형을 선고한 사건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통역당 관계자들의 활동을 김일성 혁명 역사 교과서에 조국 통일을 위한 남조선 혁명가들의 투쟁이라는 한계절로 만들어 통역당 건설과 최우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는 라 교과서는 통일혁명당은 조선 노동당의 불권활동을 이어받아 남조선의 주체 사장을 전파하기 위한 전이 부대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통역당과 신용보고 사건의 내용들을 전말을 보면 거의 뭐, 그, 간첩 수준의 활동들을 해왔고, 어, 또 이, 감옥에서 전향수를 쓰면서, 어, 그 사면으로 어, 가석방되었던 신용국이 어, 잡지를 통해서 잡지사를 통해서 이 말한 것을 보면 음, 참 거짓이 남많는 것입니다. 또한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 당명 제안자 그, 그 당명을 이제 아, 했었는데요. 2015년에 당명을 이제 공모를 했었는데. 아, 이 당면 체험자 2명 중한명인 출판기획자 안종찬 씨는 본지와의 통해서 공존과 연대를 강조했던 신년복 성공회대 석자교수 선생의 더불어 숲 정신을 본받자는 취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어, 더민주당 음,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공모 당시 안 의원이 탈당하지 말고 더불어 같이 가달라는 의미도 담아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어그 손혜원 당시 위원 그 홍보 위원장은 당명 확정 후 기자간담에서 새 당명은 쉽게 입에 올릴 수 있다며 더불어라는 말이 민주당 앞에 있어 국민 민주주의 민생과 여러 가지로 연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김유서 추석 해고록에 세기와 더불어라고, 이 더불어라는 내용들이 있죠. 또한, 이 신영복, 그, 보면, 그, 소주의 처음처럼을, 어이 글, 신영복 로에 사용한 것처럼 보면, 어 이것을 모두 다 이끌었던 소녀원 이이 모든 것을 다 있더라고요. 소녀원은, 아 참고로, 참이스란 이름도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대한민국 역사에 가장 많이 마시는 두 술의 이름을 모두 붙이는 또 그런 전력을 갖고 있죠. 또한 신영복은 정치인들과 인연이 가, 긴밀한데요. 진보진영의 지식인으로 오래 활동하여 정치인들과도 꽤 인연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을 비롯해 정청래 심상정, 노회찬이나 기타 진보진영 인사들과 상당한 친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보진영 정치인들은 신영복을 존경하는 지식으로 뽑고 있고, 생전 진보진영 정치인들이 선거에 나갈 때 신영복에게 조언을 구하러 자주 방문하였다고 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 지금까지 봐왔던 신영복의 그러한 활동들, 사상의 내용들을 보면, 어, 북한을 찬양하고 주최사장에 몰입해 되어 있는 그런 한, 음, 개인인 거죠. 그런 사람을 한 나라 대통령이 존경하라고또한 나라 국회의원들이, 어, 정치인들의 신형국을 존경하는 지식으로 꼽고 있다는 거죠. 또한 그 가장 기독교와, 반, 음, 기독교와 반복하는 이 공산당, 이 사회주의자들이, 어, 자파 진영, 자파의 그 정치인연들이 다 반대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또한 그 교회 강대사에서 목사가 신형복을 존경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공산주의자들 열1 가지 특징을 보면 공산 국가의 주장 정책에 동조한다. 한국의 경우 북한 정권의 주장과 정책에 동조하고. 공산주의들을 존경한다. 공산주의 체제 사이에 대한 호감, 동경의 태도를 취하고 과거에 있었던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은 미화 찬양합니다. 공산주의 단체 또는 용공 성향의 단체들을 옹호하고 용공 세력가 지속적으로 협조하죠. 공산국가가 하는 것은 나쁜 것도 좋은 것으로 찬양하고 반공에 대해 부적정, 부정적 적부정 태도를 취하고 있죠. 공산주의자들 부정하는 인식을 수용하고 자국의 안보와 정당성 강화에 이로, 이로운 조치는 반대하고 안보와 정당성 약화를 초래할 조치를 주장하고 있죠. 민주주의자임을 자처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지 않으며 자유민주주의의 절차적 민주주의나 현실적 민주주의로 폄하하며 실질적 민주주의의 실천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나와있는 현그 공산주의자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정책들 어, 그런 단체들을 옹호하고 또 존경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자파와 기독교에는 약간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고아 가부 가난한 자들을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을 배리하여 모두가 함께 잘살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을 꿈꾼 다. 이런 취지에서는 어, 뭐 아마 이게, 이런 것들이 자파가 또 끌어들이는 것이 기독교를 보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어, 뭐, 마르크스나 이런 사회주의자들도 보면 대부분이 기독교에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어, 돌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설파하고 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차이점을 보면, 어, 사회 제도, 자파 같은 경우는 사회제도의 개선을 통해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돕지만 돕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어, 가, 많이 가진 자들끌 뺏어서 가난한 자들한테 어,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어, 모두가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상위, 모두가 상위로 잘 사는 것이 아닌 모두가 하얀 평준화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자파의 사회제도의 개선을 말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희생을 통해 가난한 자를 돕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어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 기독교의 운반한 어 길인 거죠. 자 최근에 또놀라이 되고 있는 근데 우리의회 부목사가 동성에 대해서는 이미 넘어갔다 반대하는 것이 꼰대 설교다라고 논란이 되고 있죠. 자 어떤 내용이냐면 어, 수요 설교 중에 어, 동성에 대해서는 이미 넘어갔다 반대하는 것이 꼰대다 등의 반응을 쏟아내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서 정 목사는 설교에서 키어축제에 대한 많은 자료를 찾아봤다. 몇년 동안 키어축제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응, 기독교계의 반응, 그 기독교계를 바라보는 사람들과 젊은이들과 나이 드신 분들의 반응을 봤다면서 내가 찾은 길로는 대세는 넘어갔다고 충격적인 발언을 했,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 심지어 언론과 이것을 이용하는 정치인들과 스스로 합류적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로 인해 동성애자들을 비난한 것은 소위 꼰대들의 이야기가 되어져 버렸다고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한 애들을 꼰대라고 빚고 왔죠. 이것이 자신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분명히 밝혔고, 그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키어 축제 앞에 드러누워서 악을 쓰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되고 있다고, 어,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혐오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는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이어 동생을 죄라고 명시하고 있는 성령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 대해 자기들밖에 모르고 타협하지 않으며, 악만스는 사람들로 생각하고 있다고 폄하하기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어, 나중에 뭐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자신이 뜻... 의도한 대로 그것이 잘 전달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 내용에서는 분명히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꼰대다 라는 것은 분명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솔직한 심정이라고 분명히 말한 것은 뭐 여지가 없는 거죠. 이렇듯 목사가 동성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정말 그 어, 목사의 그 한마디가 어, 정말 파장을 일으키고 이 지금 현재는 이 영상들이 다 삭제가 되어있는 상태라서 찾아볼 수는 없지만 기사에서 어, 신문 기사에서 기독신문에서 이렇게 어, 나오는 것을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 1.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두렵히지 않냐리라고 자기를 두렵히지 않냐도록 환관자에게고안이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 우리가 특히 뭐 아까 강대상에서 목사, 목사들의 그 설교가 말이 정말 아, 어떻게 보면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크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과연 그들이 생각하는 그 강대상 에서 말했던 그뭐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의 그 신흥국 교수를 존경한다는지 아니면 그정재인 부목사의 그 동성애를 이미 대세는 넘어갔다 그리고 그것을 뭐 막기 위해서 투쟁하는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꼰대다 뭐 이런 식으로 비하, 비하하는 그들을 보면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어 종으로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이 과연 맞는지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다니엘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정말 다니엘은 어이 포로시대에 그 바벨론에서 그포로에 끌려갔을 때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힘들고 또 많은 어, 유혹과 또 그것에 바벨론의 신을 따라야 한다는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면서 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 합당한 그 선지자로 거듭나잖아요. 이것을 보면 어, 다니엘은 그단일첫 장에 이렇게 다니일은 뜻을 정하였다. 그러니까 하나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라고 어, 당당히 얘기를 하는 거죠. 한간장에게 정중하게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또한 이다니일의새 친구 또한 그다니일 3장 16장 8절에 보면 어, 사들과 메사카 아베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부간는 사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명렬히 타는 풀물 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왕이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냐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라고 강력하게 얘기하자. 그래서 여기 보면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많이 안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한 불의 풀무불해서 아니면 어, 왕의 손에서 건져내지 않으시더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의 세운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알, 아옵소서 통보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강하게 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어, 당신이 믿는 그 신들 당신의 우상, 우상들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고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하고 있죠 또 다니엘스 6장 7절에 10절에 보면 어, 나라에게 어떻게 삶을, 어, 잡고 나아가는지 보면, 어, 이 절은 또 유명한 거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반원이 은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1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 한 것이니이다. 그래서 왕이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니하는규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하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나. 여기 10절에 보면 다넬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사람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물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고관들이 이 다니엘을 아무리 어떻게 뭔가를 엮어보려고 해도 너무나 분명하고 일또한 왕의 일을 너무나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찾아냈던 것이 이제 이 30일,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 나 사람에게는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는 것을 이렇게 금령을 세우는 거죠 그러나 다리에는 여기 보시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자기 집에 돌아가서 항상 해왔던 대로 열사람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정말 이것이 어, 다니엘이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뜻을 정하고 삶을 살아간다는 게 정말 어려운 순간이고 그 어려운 순간을 우리가 잘 헤쳐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에,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하느님, 제가 다니엘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다니엘서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다니엘처럼 살지 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보는 살이 세계를 제패했으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악몽을 꾸고 미친 사람처럼 갈 때, 술사들에게 자신의 꿈과 그 해몽을 밝히려고 다그칩니다. 그들이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왕에게 나아가 자신의 꿈을 해석해낼 것이라고 단언하였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알고 해석도 알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을 뿐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이런 믿음이 생긴 것은 채식만 먹고도 얼굴이 육식을 한 사람들보다 더 좋아졌던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부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어, 그 현재 한 군인 장교가 성공 성공하는 비결 중에서 그 중에 어,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가 자고 난침침 침, 침대 그러니까. 자기가 자고 난 이불자리를 정리하는 것부터가 하는 자들이, 하는 사람이 결국은 성리한다, 성공한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다니엘은 정말 사소한 것. 세계를 정복하고도 미칠 정도로 두려웠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은 포로 신차였으나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보딜발의 집에 노예 생활할 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형통하였다고 했습니다. 총리가 된 후에는 오히려 형통하였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브레셋과 싸울 때고척군인골리앗을 만난 것은 재앙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골리아스 만난 것은 민족의 영웅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역사를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이 옵니다. 두번째 위기의 순간 기도하게 하소서 다니엘은 절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했고 새 친구와 연합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위기가 자칠때 우리가 죽게 구한 것을 내게 말게 하셨사오니 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함께 기도할 새 친구가 있었듯이 제게도 우리에게도 세 사람의 기도의 동지를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란 다니엘의 처럼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태도가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다니엘은 이후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세계 역사를 예언하였고, 역사는 다니엘이 해석한대로 진행됩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될 일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더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주님 앞에 설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분명히 깨닫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미래만 준비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도할 때 쓰는 사형리의 첫째 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을 그스르고 오직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하려 했던 다니엘과 새 친구는 죽을 위기를 겪지만 결국 총리가 되고 지방장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존귀하게 사용하시면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갈때의 모든 술객과 지혜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성도에 주어진 엄청난 사명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연의 연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안에 있음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의 진정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너부갓는 단일이 자신이 꿈꿈을 해모는 것을 듣고 역사를 주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러나 너부갓는 살은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기가 막히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정전을 다시 짓게 하고 자기도 모든 우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부갓는 살은 놀라기만 하고 충격만 받았습니다. 그가 다니엘가그세 친구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믿음 행위처럼 보입니다. 그날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 통치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계산이었지 결코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해교도 없었고 원심도 없었고 사랑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서는 안됩니다. 너부하는 사망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도와주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교인들과 목회자들과 그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지막 될 일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권력과 재물과 음란을 섬기는 세상 한복판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은 다니엘이 되거나 하나님을 버리거나 둘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린 하나님 제가 다니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절대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의 존재와 세상에 대한 절대적인 조건을 세상에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블론에 사는 다니엘입니다. 우리를 믿음의 증인이 되게하소서 믿음의 부모가 되게하소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하소서 라고 우리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블론에 사는 다니엘입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3년이나 함께 동화했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지책에서 모셨고, 온갖 이적이나 기석을 눈앞에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도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제자들의 모습은 세상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신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눈앞에 보이는 강풍과 폭락이 어쩔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임의 논리를 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 믿는 자는 많은데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께 탄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서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가 당착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기이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